안녕하세요 동파른가게 대표사원 김강주 입니다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임종에 대한 이야기 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모습이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야기가 두서 없을 수도 있고 말이 버벅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 지인 가운데 호스피스도 있고 장례지도사도 있는데요 가끔씩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무래도 임종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즉 임종을 하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두 번째는 편안하지 못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더 놀라운 것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은 시신이, 시신이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다고 합니다. 특히 관절이나 근육이 아주 부드럽다고 합니다. 반대로 편안하지 못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대체로 근육이 굳어있고 딱딱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건데, 왜 그런 말 있죠? 도대체 억울해서, 도저히 억울해서 눈을 못 감고 죽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내가 죽으면 안 돼. 복수해야 돼.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내가 죽을 수 없어. 자, 그런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눈을 감으면 죽는다, 죽으면 눈을 감긴다라는 생각을 그 순간에도 하게 되면 눈을 감지 않으려고 이대로 죽을 수 없으니까 눈에 힘이 들어가죠. 눈에 힘이 들어가니까 눈을 뜨고 죽는 거죠.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임종이 편안하지 못한 분들은 죽음을,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어, 내가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세상의 땅에 너무 미련이 많고 집착, 어, 집착이 크니까 내가 죽기 싫으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 순간에도 편안하지 못하고 근육이 굳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저는 크리찬입니다 아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음근데 뭐 종교를 떠나서 이것은 아마 표현은 다를지라도 그 뜻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크리찬으로서 대체로 편안하게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은 천국 같다라는 표현과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어, 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언젠가 그 날이 있죠. 마지막 그 날이 있죠. 누구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와 나중에 언젠가 돌아가실 때, 어, 그 문, 문, 어, 문을 열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육체가 있고, 영이 있잖아요. 영이 있다면, 불교도 49제가 있듯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누구나 임종이 편안하기를 원하죠. 즉, 땅에서도 편안하게 살고, 내세, 즉, 영적인 세계에서도 편안하게 살기를 나는 물론 내 주변의 가족들도 다 원하고 바라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요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고 또 어떤 사람은 편안하지 못하게 죽음에 저항하면서 임종을 맞이할까? 라는 거죠 도대체 왜? 물론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뭐 저는 아시다시피 돈에 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족 간의 불화라든지, 형제 간의 갈등이라든지, 자, 그 같은 많은 일들 가운데 돈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은 동의하시죠.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어, 왜 어떤 사람에게는 부잔데, 부잔데 임종이 편안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부자가 아닌데 임종이 편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를 일반화시키지는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일반화시키지 마시고, 각자의 관점에서만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저는 돈에 대한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에 대한 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땅에서 많은 집착 가운데 돈이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라고 동의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임종을 편안하게 하느냐 못하느냐 즉 크리스찬 입장에서 편안하게 천국으로 가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는 돈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저는 리찬이니까 성경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종교도 표현은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아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소유권자가 아니라 땅에 살아야 될때 잠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사람이다 처분권이 있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이것을 청직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종교를 떠나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라도 돌아가실 때 이런 짜리 한 장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땅한 떼기조차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자체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적으로 어느 누구도 돈에 대한 소유권자는 없습니다 내가 내 돈을 자식들에게 물려줬다고요? 그럼 그 자식들은 평생 삽니까?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겠죠? 어, 그런데 그 관리처분권 역시도 평생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찌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있죠 이 구찌라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는 지금 원래 그 구찌를 만들었던 가문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가문이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도 없습니다. 전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소유하고 관리 처분권을 행사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구찌는 이대, 즉, 자식대에서 다 망했습니다. 서로 총을 쏴서 죽이고 자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식대에서 그냥 풍지 박산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찌는 구찌 가문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돈을 절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고 또 심지어 그 관리처분권조차도 평생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가문 대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부자 3대에 못 간다라는 표현도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태도는 임종을 어떻게 편안하게 하느냐 못하느냐도 큰 차이가 나지만 돈에 대한 태도는 살아가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또한 돈에 대한 태도는 내 자식들, 자녀들이 돈이 많던 적든 자녀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많은 것이 바뀝니다 예 근데 내가 돈의 주인이야 돈을 소유하는 거야 이건 내 거야 라는 생각과 아니야 나는 돈을 잠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을 뿐이야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이랬을 때는 완전 다릅니다 예 근데 내가 돈의 주인이야 내가 돈을 내 것이고 또내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자식들 것이야 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돈을 모읍니다 불립니다 쓰지를 못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지는 못합니다 왜? 내 거니까 그래서 시니어분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적지 않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계속 더 많이 돈을 불리려고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는 점 아까 일반화시키지는 맛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어, 그런데 돈은 내 것이 아니야 나는 땅에 있는 동안 잠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라고 생각이 바뀌는 거죠 즉 돈이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계속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것에 생각이 집중되지만 돈이 내 것이 아니야 라고 할 때는 어떻게 잘 쓸까?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을까 라는 돈의 사용방법에 더 많은 관심이 생깁니다 자, 그것은 살아가는 과정은 물론이고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죠 어,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을 인정하고 언젠가 그 때를 항상 내가 오케이 순응하는 것즉 내려놓음이라는 표현 자 그것인데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내가 죽기 싫어 할 때는 땅에 대한 집착, 세상에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이 훨씬 크기 때문이겠죠 또한 살아갈 때에도 죽음 이후에도 상당히 편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도 그래서 저는 돈에 대한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그래서 부자들도 당연히 부자니까 많은 어, 사용처분권을 받았으니까 그 사용처분권이 자석들에게 가져 이걸 이제 상속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 많은 돈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자식들이 받을 때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릇. 그릇이 그릇 먼저 중요하다 그랬을 때그 그릇의 근본은 돈에 대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부모라면 당연하죠 그런데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그 자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회적으로도 훌륭하다고 칭찬받고 사회적으로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그것이 돌아가신 부모님들에 대한 영광으로 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가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훌륭한 가문 어떤 의에서는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많은 돈을 상속시켜줬다고 해서 그 돈으로 자식들이 흥청망청 쓰고 좋은 집, 뭐 아주 비싼 차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궁극적인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죽은 내가, 나의 이름이 땅에서 조금 더 명예롭게 기록될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가문의 영광 거창하게 표현하면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오늘은 제가 좀 조심스럽게 임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임종의 두 가지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재정을 재정적인 일을 하는 저로서는 거기서 돈의 관점에서 보았고 돈의 태도가 바뀌면 임종의 모습도 달라진다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돈이 내 것이야 소유야 내가 주인이야라는 생각으로 돈을 관리하는 경우와 반대로. 돈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용하고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야 생각할 때 많은 것이 달라진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 오늘 나눈 이야기가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언젠가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한발한발 한발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을 조금 더 능력하고 행복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 특히. 좀 돈이 대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의 상속 과정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한번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램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맺을까 합니다 고맙습니다